왜 찍어? 안 나와. 어? 뭐하려고? 아 차고. <웃음> 야너 반응이 <웃음> 왜 그래? 뭐왜 아, 그래? 어, 나한테 아, 뭐. 해봐 엄마. 아차고. 시원하고. 아차고. 아차고. 아차고. 왜 해달래? <웃음> <웃음> 역시 할머니는 <웃음> 달랐다 역시, 내, 있네, 내 동생. 할머니가. 음. <웃음> 아우, 진짜 세상에. 맞아. 아, 안 맞아. 아니, 그래, 이거 안 차가워? 너. 안 차가워, 이거? 시원해, 더운 시원하대. 더운. 아, 차가워! 차가워! 차가워! 차가워! 엄마, 차가워! 자, 오빠한테 차가운 아주아주 아주 차가운 콜라를 <웃음> 등에 데려가 보겠습니다. 하하 <웃음> 일로 찍지 찍지 와봐 찍지마! 찍지마 얼 일로 와봐 하벅지에 대 보자 하벅지 별로 <웃음> 안차가워 하벅지 <웃음> 별로 안차가워 일로 <웃음> <웃음> 와봐 야 이거 찍지마 <웃음> <웃음>